와 이거 뭐가? 야 각킹, 각킹 선물 나오네요 야 이거 야 이거 어, 와우 와우 와우 잠깐만 이거 뭐야 너희는 나 친구야 와이고 하이구야 여러분 난리 났습니다 예 1월 26일 목요일 신규 영웅 미의 여신 프레이아 누나가 그 누나 드디어 여신 강림 프레이아 누나가 나타납니다 우리 기침하고 아팠던 프레이 동생 말고 오빠였나 걔가? 여튼 프레이아 등장인데요 진정한 여왕일 것 같아요 일단 궁 한번 구경하시고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와우 우와. 우리가 스토리 모드때 한번 보긴 봤었다 그죠 어쨌든 미혜여신 브레이합니다 개성부터 꾸어라 개성이 꾸어라 합니다 도도하세요 아주 전투에 참가한 라그나로크 특징을 가진 아군 영웅 한명당 자 라그 야 형인데 돗자리 좀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니까 약간 어떤 세력들이 있단 말이야. 한쪽이 너무 치우치면 다른 쪽이 뭐가 하나 나오게 돼 있어. 재앙 쪽에 이제 재앙 모노가 새로 나왔는데, 그건 이제 실패작이었고, 재앙이 어 살아나진 못했습니다. 찌밥이에요. 재앙은 여전히. 아, 그런데, 아, 라그나루크 덱도 이제 많이 약해졌거든. 많이 찌밥 치고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라그 특징 가진 아군이한 명은 자신의 공관이요. 공관이 7%씩 증가. 세명이면 어떻게 되노? 공관이 21% 증가에요. 오, 자, 우리 연멜이 힘이 돌아왔을 때 공간 50% 증가거든 근데 얘는 그냥 시작할 때부터 공간이 21%가 증가해있는 상태다 그리고 적군에게 걸려있는 디버프 효과 1개당 아군영웅의 관통률이 4%씩 최대 5회까지 증가한다 디버프 1개당 관통률 증가하니까 디버프 한두줄딱 걸리면 6개잖아 그러면 풀로 잡히겠네 그러면 5사 20% 아군영웅 관통률 20% 증가 고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땡만 그거에 맞춰서 짜면 밭. 시작하겠죠 자 엘레강스 레오파드 단일 적에게 500% 쇄도 피해입니다 음 단일 쇄도입니다 더원 형님 느낌일것 같은데 어, 좀 다른거는 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공간이 좀 증가해 있는 상태로 쇄도 슈 들어간다 이거지 자 어떨지 좀좀셀거같아요 왠지 근데 써봐야 합니다 확실히 써봐야 알, 알고 스탯이 어떻게 빠지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 때려봐야 그 느낌을 알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스킬은 e 모든 적군 공격력 250% 2 0 관통 피해 관통 3배 자, 전체 관통기입니다 안 매일 것 같은 관통기일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봤을 때 관통률 증가가 또 20% 올라간 상태에서 공간이 21% 올라간 상태로 3배 관통을 전체로 후린다 내가 보기에 이거 좀셀것 같아요 예, 웬만하면 30만 이상 한 40만도 볼수 있는 일성으로 일성 일상 40만 딜도 볼수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써봐야 합니다 내일 한번 뽑아 볼게요 제가 궁 한번 봅시다 궁. 에스테틱 오버플로 모든 적군 공격에 1350% 파동 피해를 주고요 두턴 동안 자신에게 심연 효과가 부여된다 전체 버크당 심연 아... 마무릴까? 마무릴 맞물 것 같은 느낌인 것 같고 파동이란 전장에 있는 적군 한 명당 주는 피해 마이너스 20회, 20% 그러면 전장에 적군이 3명 살아있으면 마이너스 60% 정도로 때리게 되겠고요 1290% 그죠? 어, 한 명만 살아있을 때는, 어, 1330% 뭐 이렇게 됩니까? 하여튼, 적이 적을수록 더 세게, 시면 더 세게 까는 거고. 근데 적이 많으면 많아서 딜이 더 세게 터져서 시면이 더 세게 깔리겠죠. 하여튼 뭐 그런 느낌. 음, 자, 시면 깔아서 다조지 부는 느낌일 것 같고요. 이건 라그덱게라그덱게 핵심 딜러가 나온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오. 일단은 디버프도 좀 많이 입히면 좋으니까 라그 부부사기단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금브린이랑 시구르드 프레이야 어때? 셀거 같은데 봐봐 디버프 착 걸리지? 강탈 땡기째 금브린이 대가리 한번착 따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관통기로 착크닥터트리면 초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굉장히 흥분 됩니다 새로운 초살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 600천장이고 라인업에는 시구르드 들어있고요 시구르드 근도나르도 있습니다 이거 좋죠 라그다이엔도 있고 오빠인지 동생인지 그 프레이자석도 있고 라반 어 마수전 캐릭터들 요런 정도입니다 자 그럼 업데이트 다른 뭐좀 뭐 퍼브 지고 건 없는지 한번 좀 볼까요? 어, 6챕터 업데이트가 옵니다. 라그 챕터 6. 라그 스토리도 볼 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뭐야 이거? 아, 신규 마수가 나오 아, 그래요? 야, 신규 마수가 나오는데. 뭐야, 얘들은 또? 개빡세게 보이노. 뭐야, 뭐가? 야, 각킹, 각킹 선물 나오네요.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야. 이거 야, 이거야, 이거, 야 요거 씨. 내 왠지 넷마블이 이걸로 각킹 떡상 시킬 것 같더라 근데 성물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성물이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야이 자식 거도 있네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농개 거 있어요 농개 어? 와 보자고 니드호그 뭔데 니는 자세가 신기 마수전 보상왔네 니드호그 와 이거 마수전은 <웃음> 숨이 일단 막히네요. 예. 처음부터 쉽게 클리어 할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스콜과티는 이제 3층 클리어시 황혼의 근원 반복적 획득 가능할 수 있게 확정 보상 추가된다고 하네요. 이제 또 하나 새로 나오니까 하나씩 풀어주는 거지. 음, 자, 이 누나, 이 누나 옷은 제가 다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나 옷은 사야 된다. 제 본능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라그 신규 아티팩트가 추가되네요. 전투한, 전투 참가한 라그 특징 아군 영웅이 생존해 있으면 아군 영웅이 받는 피해 엠퍼 감소 10%까지, 10%까지. 오, 괜찮은데? 어, 꽤 괜찮은 수치인데요. 자, 이거 한번 보자. 중요하다. 신규 성물 사정 추가. 각킹 한번 보자. 자신의 주피가 15% 증가하고, 일단. 피해를 올려주네요 그리고 자신이 생성한 보호막이 적용되어 있는 아군 영웅의 기본 능력치가 15%만큼 증가한다 오케이 자 잠깐만 음 일단 딜이 좀 세지고 어, 보호막을 받았을 때 어, 능력치 버프까지 받는다 어 그러면은 얘가 먼저 한번 후두두두 치고 그러면 주피 25% 증가 자, 아군들이 주피 25%도 받았고 기본 능력치 15%도 받았고 어, 그 상태로 나가는 정도가 되겠네요 써봐야 할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를 어느정도 좋을지 좀감이 오락가락 합니다 제가 써봐야 할것 같아 자 농게일리 아 엘리 이다고야 시... 깜짝 놀랐다 미안합니다 엘리라 하기에는 너무 어... 농계린, 농계 브라우드린 특별한 효과는 없지만 성물의 기본능력이 크... 뭐? 뭐? 아, 요거는 농개는 어차피 너무 좋으니까 얘한테 해준 거네. 이자석한테 투급 내리 깔리면은 필살기 게이지 두턴 동안 증가 못 시키는 그거잖아. 그지 아, 그렇게 설계를 했네요. 얘가 쓰는 거예요. 얘가 쓰는 거. 이자승뭐 이거야 뭐니 뭐. 어차피 뭐 집합 자승 니가 뭐. 어? 그래요. 기본 능력치가 크게 강화된다. 오히려 얘는 이거를 빼놔야 될 수도 있겠다. 어, 공방생 다 올라가니까 하여튼 그 정도가 되겠고요. 한번 봅시다. 응, 금메라로 들어있네. 금메라 영상 한번 올라갔는데 그죠. 혹시 좋은 거면 또더 좋을 수도 있어. 생환 효과 걸려있는 아군 영웅의 어? 좀비가 된. 좀비가 된 아군 영웅의 공관 능력이 30% 증가하고 적군에게 걸려있는 점화외과 1개당 아군 영웅의 기본 능력치가 3%씩 최대 5회까지 증가한다. 응? 3번 15. 15. 큐랑 같이 쓰면 바로 15% 받고 갈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들도 좀보이고요 어, 그래요. 오. 자, 그 다음. 아, 그래. 이 젤드가 그래. 어 옛날에 우리 속젤드. 속젤드 진짜 짜릿했는데. 한번 읽어볼까? 자신의 필살기 게이지가 감소하거나 자신의 스킬 사용으로 인해 적군의 필살기 게이지를 감소시킬 경우 감소한 필살기 게이지 한 칸당 아군 영웅의 기본 능력치가 6%씩 최대 5회 30%. 어, 그래? 어, 감소시킨 것도? 원래 직게 깎여야 되는 거 아니었나? 얘가? 근데 깎이거나 아니면 필각을 하거나 얘가 필각이 있었나? 이마음만 필각 있지 않았나? 아씨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깎거나 깎이거나 했을 때 게이지 한 칸당 아군 영웅 기본 능력치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요. 30%까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 뭐 떠오르는 아이디어 있으면 여러분 댓글로 좀 많이 의견 주세요. 신규 출석 보상 영웅 와 이누나를 우리가 로그인 할 때마다 만난다면 하, 야 하. 게임켤때좀 주의를 후방을 좀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게 아 <웃음> 어, 그래요 내 마블 지않한다자 편의성 개선도 있군요 아티팩트 장착 기능 개선입니다 원래 이게 터치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 세트 효과 바로 여기 있네 이거 보면서 자꾸닥 되겠다 그 정도가 되겠고 중개 상인 기능 개선 자 상점마다의 어떤 어 바로 아 상점 물품을 바로 거래할 수 있는 건가 어 오케이 좋습니다 쌈축 대난투 기사단 재화 좋죠 이거 특히 대난투에서 진짜 재화 쭉쭉 빨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재화 진짜 좋아요 이거 대난투 그리고 각상점의 인기 상품 카테고리가 추가된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인기는 뭐가 요즘 인기인가요 이렇게 해서 볼수 있네 음, 좋고요 자 이벤트입니다 신규 마수전 오픈 기념 출석 이벤트군요 어, 와우 와우 와우 잠깐만 이거 뭐야 넷마블 또 미안했구나. <웃음> 근데 넷마블도 열심히 만들었는데 미안할 필요는 없긴 한데 좀 부담스럽긴 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물 재료 좀 많이 줄게. 앞으로 열심히 좀 해보자. 뭐 이런 느낌인 거 같은데요. 어, 자, 어 스콜과 뒤에 늑대 쪽, 늑대 쪽. 여보, 여러분, 늑대 못 잡는 분들도 한, 아, 이거 몇 개고 한개 만들 수 있나? 두개 만들 수 있나? 이 정도면? 좀 만들어지겠는데. 이게 보자. 12, 15. 아, 한 개. 한개 만들 수 있네. 늑대 쪽의 걸로 선물 한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그나로크 빙고 이벤트. 아, 이런 거는 언제나 대환영이죠. 한번 보자. 올빙고 달성 보상 한번 보자. 오! 우리 누나 헤어도 들어있네 오 이런 좀 쏠쏠한 재화들 부터 해 가지고 자 챙겨 나가고 자그 다음에 스텝업 미션 이벤트 이런 것들도 언제나 활용합니다 스텝업 미션 3개 중한개 이상 클리어 하면 다음 단계 진행 하여튼 다다다 클리어 하는 게 좋지 아, 다 클리어 해야지 주르 좋고요 요런 거 좋다 어 요런 거 좋다 짜라라 한 받아주고 요런 정도 어 카드팩 좀 고급져 보이는데 한번 찢어 주고요 호크패스 어, 이거는 또 아, 안 사면 손해인 <웃음> 안살수 없는 몸이지 한번 쫙 해주고요 자, 이거, 목걸이 없으신 분들은 기부 이벤트 같은 거좀 하시고요. 전투 이벤트 해가지고, 다이아 두개또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신 특징 영웅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어 신이다. 태양신 프레이, 미에여신 프레이야. 아, 이 둘만, 둘만 신이구나. 어 하긴, 얼티민 형님은 인간이지. 아무리 그래도, 어이씨, 프레이야. 함, 함 뜰까? 마, 프레이어는 왠지 상당할 것 같아요. 이제 개쎌 것 같은 느낌? 만약 되게 세면은 도장 깨기도 한번 가봐야 되나? 그런 느낌 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정도고요 내일 생방 한번 제가 오후종으로 해가지고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좋은 밤 되세요.